잉, 영맨 러블럭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엄마한테 입양당해서 새로운 엄마한테 가보려고 해요. 얘들아. 와, 우리 네. 배타고 가면은 그 섬에 엄청 큰 집이 있대. 집이 엄청 좋고, 어? 좋은 엄마라고 하던데. 와, 신나겠다. 일단 좋은 집이 아닌 것 같아, 여맨아. <웃음> 와, 이거 요르로가 없는데? 얘들아! 음. 너네가 새로 인양한 나의 아기 들 좋은 있어. 엄마도 아닌 것 같아, 여민아! 어, 어, 일단 얘들아! 한번 집에 들어가서 실례합니다를 외치자! 실례합니다! 엄마가 곧 만나러 갈게! 바람 아, 갭이 얻었어, 여민아! 얘들아, 아, 엄마 목소리가 좀 무섭긴 한데 어 아무래도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배 타고 애들, 나가자, 빨리!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놨어 저런 어. 엄마 필요없어? <웃음> 아니 집에 무슨 감옥같은게 있는데 얘들아? 마음에 드니? 얘들아? 가, 강아지를 키우려나? 얘들아 일단 빨리 야, 응? 야 엄마 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어. 와 어차피 여기 못들어와 아니 엄마가 엄마가 <웃음> 엄마 못들어오지 뭐 못들어오지 <웃음> 뭐 <웃음> 얘들아 이거 보니까 배를 수리하고 응. 나가는 거네 깨나 날린걸? 우리 아이들? <웃음> <오우>. <웃음> 나 맞지? 들어가지? 어? 여매아 어? 좀 무리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응. 빨리 부품을 가지고 올게! 널 따라갔어! 아니야! 이번 엄마는 좀 느리네! 다 털어갈 수 있겠어! <웃음> 아 이거 집을 털어가는 게임이었어? 그런 거아야나 아, 지금 많이 털어왔는데? 너네 집 터는 나쁜 아이들이었네? 엄마 이거 모터 가져갈게요 제가 쓰는 엄마, 게 나을 몰랐어요? 것 같아요 거긴 사실 우리 부둑이에요 <웃음> 터리범이에요 <웃음> 아니 재료가 또어디있는 거야? 이거 모터 재료 같은 거 없어? 딴 데도 가봐야 되나? <웃음> 여깄다 엄마 보트 앞에서 대기 중 어, 엄마 뭐야? 집안에 들어감 1층 다시 보트 앞 이거 테이저건이다 테이저건 엄마한테 테이저건 쏘는 뭐, 거야? 여메은 너한테 가는 중! 음, 오세요 오세요! 테이저건! 아! 얘들아 <웃음> 테이저건이 안 먹혀! 안 맞은 거야! 엄마 피카츄야? 전기내성 있어? 큰 아이들! <웃음> 엄마가 어, 착하게 어... 만들어줄게! 어, 엄마 너 얼굴 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웃음> 그걸로 후두부 할 때면 끝장낼수 있지! <웃음> 그거는 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 무서워 엄마는 조용한 아이들이 좋더라 오우 <웃음> 오우 어떡하나? 우린 조용한 아이들이 아닌데? 오우 땡땡이가 보트 <웃음> 핸들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어 땡땡아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 돼요 <웃음> 안돼요 이거 제 거예요 엄마한테 주세요? 네 <웃음> 나머지 재료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얘들아, 빨리 탈출해야 해. 어, 얘들아! 탈출... 핸들만 남았어, 핸들! 핸들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어! 어, 핸들 아까 가지고 갔다며 응. 음. 맞아. 그래서 나 혼자 탈출하려고. 어, 잘 있어, 미호야. 너 탈출하면 같이 탈출이야. 빨리 가. 그래? 엄마, 이게 응. 핸들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보트를 운전할 수 있대요. 엄마, 잘 있어요? 엄마한테 줘야지, 착한 아이가 <웃음> 될수 있는 거예요 <웃음> 내 꿈은 나쁜 아이야! 이겼다! <웃음> <귀엽다. 웃음> 와, 이러면은 보트 타고 탈출하, 탈출하는 거네 자, 이번에도 한번또 다시 한번 해보자 뿅 이번에는 빨리 조립해보자 이번엔 미호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있어 옆에 있잖아 어, 없는데? 이번에 엄마는 괜찮을까? 아니 내가 보기엔 안 괜찮은 것 같아. 저번 엄마는 갑자기 만나자마자 내 목을 비틀어 버리던데. <웃음> 이번 엄마는 아쉽다. 이번 엄마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 이번 엄마 한번 믿어보자. 그래믿어보자 <웃음> 됐어 <우리 엄만이 웃음> 이제 하나만 더 가져오면 돼. 벌써? 어 응? 어, 뒤에 엄마 왔다 늑대야. 너저 보러 간다 봐. 에 잠깐 나 뭔가 들고 있는데. 애들아 나 혹시 날 막아줄 수 있겠니? <웃음> 자, 얘들아 꼭 살아남아! <웃음> 오 어, 어, 늑대야? 어, 어. 엄마가 왜 이렇게 다리가 늘씬 늘씬하시고 키가 크시지? 나라는 <웃음> 딴판이네. 전직 모델이셨어, 나름. 어, 어, 근데 왜 저렇게 되셨대? <웃음> 아니, 아니야 이것도 이쁘신 거야. 탈모가 오셨어.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으아! <목소리> 늑대가 <와! 목소리> <그때도> 엄청 놀랬겠어! <웃음> <웃음> 무서워. 엄마 기절이야. 이때 도망가자. 엄마. 얘들아, 도망쳐! 너희의 동선을 다 외웠어! 아무리 저렇게 강한 엄마라도 역시 스턴건 하나니까 충분하구나. 얘들아, 조심해. 조심조심 <웃음> 다른 애들 어디 있는 거지? 으음. 뭐야 이 건방진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재료를 가져올걸? 여름 <웃음> <웃음> 요로를... <웃음> 거기서 뭐해? 빨리 넘어가 루루루가 핸들을 얻었어! 음 그건 아주 엄청난 소식인걸? 오 핸들이 마지막인가?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 돈 틀어! 핸들이 마지막으로 나아이! 출하고 싶어! 하지만! 체류가 없어... 오 친구가 죽었어!!! 안돼 우리 친구를 저다쁜 아줌마야! 어허허. 아줌마라니 나니 엄마야! <웃음> <웃음> 아유 진짜 무서운데 얼굴 봐. 아임 뉴어 마 아임 뉴어 마 오, 헤이 핑크 헤어, 컴마. 오, 노, 노, 치아 우리 엄마 외국인이었어. o 터치 말 빠대. 요 g 를 거기만 있으면 를못걸는 음, 내가 모아가면 된다고 이 아줌마야. 오케이 마지막 재료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오 어쩔 거지? 거기다리자 거기서. 거기서. 내가 마지막 재료 앞에 있는데 어쩔 팀이? <웃음> <웃음> 마지막 재료가 어디 있는 거야? 이층에서 층층끝 2층. 방. 2층 층으로 올라가야 돼. 층으로 하지만 창문으로 올수 없는 이지 <웃음> 얘들아, 무서운, 2층에 있어, 2층에. 2층에. 날 믿어, 2층에 재료가 있어. 어, 저기 뭐야, 저거 아줌마 아니야? 음 오, 아줌마가 막, 오, 막 올라타고 있어. 땡땡이 어디지? 얘들아, 2층 끝방에 있어. 2층 감옥방, 감옥방에 있어, 감옥방. 오, 거기 있나 보다. 스턴 걸었어 먹으러 가. 살아도 수... 살아. 스턴안 먹었어? 오! 어? 누가 스턴 먹었대? 어, 뭐야 머리에는 머리에는 별이 날아다니는데? 어? 요루루가 아, 어? 요루루가 다 피하고 있어. 요루루 빨리 보트로 뛰어. 음, 나름도 없는 소리. <웃음> 야, 어떻게 가져갈 거지? 머리에 그러니까... 별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는지? 어? 이거 귀신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 맘, 마미가 이겼어. 아이고 안돼 어, 안돼 나만 탈출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 지 나머지가 아, 너무 무서워서. 아 <웃음> 무서워. 어떻게, 어떻게 그게 말을그렇게 심할 수가 있어? <웃음> 구독. 어쨌든 오늘 마미를 피해서 도망쳐봤는데 마미는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 맞아 무서웠다. 자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미한테 인사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죠.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아니, 바이바이. 엄마, 맞아, 이제 털게 없어요. 어,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나중에 다음 추석 때또 놀러 올게요. 아들아, 우리 집을 다 털어가면 어떡하니? <웃음> 어? <웃음> 아니, 좀 만만한 엄만데? 야, 늑대, 늑대가 그거야? 응. 음. 이번에는? 늑대야. 왜 그러니, 여면은 네. 저희 인사 저 1층에 있는데 인사만하고 갈게요. 알겠어요, 매 엄마가 금방 그쪽으로 갈게. <웃음> 네, 엄마 약간 네.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어려야. 엄마가 갈게. <웃음> 엄마. 엄마,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웃음> 엄마한테 전기 충격기라니, 그건 나쁜 짓이라 한다. <웃음> 엄마, 저희 어들 가볼게요. 그래, 어미나, 가위 전에 이거 하나 먹고 가. 어, 뭐야, 뭐야. 엄마의 어, 특제사랑 꿀밤! <웃음> 꿀밤? 뭐 <못> 때리시는데요? <웃음> 아! 맞아, 왜안 맞니? <웃음> 아! 아, 일단, <이따>, 여러분들, <웃음> 안녕! 안녕! 뿅! <야.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